안녕하세요, 어? 씨. 안녕하세요, 오늘 네. 뭐 오라왔죠? 뭐아 오늘 저기에 뭐 새로운 역사 관 같은 게 생겼다가 하는데 님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갑시다. 네 빨리 갑시다 그냥. 네. 예송송둥. 네, 네. 빨리 가봅시다. 와. 아. 와. 저기요. 오, 오 네, 여기서부터 보고 네, 네, 네, 가도 되겠다 벌써 어? 사람들이 많이 있네 대충 역사, 역사 예.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일단요 네. 이제 타르타르가 생겼어요 갑자기 네. 근데 저놈들이 싫어하다가 네. 뭔가 잘못 가들여서 윙클링이랑 문어가 생겼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아, 제가 만그다음 근데 어제가 차 사고네 가지고 음. 제가 죽었어요. 아, 죽었는지 다, 몰라요. 다크조네스의멸망 멸망이, <웃음> 멸망이 나네. 다크조네스 타코드네스... 어쨌든 다음에. 다음. 아. <웃음>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음. 어. <웃음> 여러어 나이가 나빠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렇게, 이렇게 생긴 애들은 으 이렇게 그리고 응? 타이크스 <웃음> 만들었어 으 그렇군요 <웃음> 많이 만들었는데 자 <웃음> 아무튼 저거 타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거 막 공격해요 을 얘네들 문어는. 네. <웃음>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. 공격하는. 네. 여기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? 키. <웃음> 어, 밑에가 <웃음> <비트가> 없어. <웃음> 내가 돌이 돌이 간. 야저 인형 들어가서 저 안에 어, 안돼! 아. 나오지마! 어 잠깐만! 어지 어. 안돼! 문어의 멸망! 아우튼 <웃음> 아우 이렇게 아, 됐어요 <웃음> 끝! 아 몰라 뭐, 조금 열어! 오픈! 짜잔 아이고 아이고 저 오지갑 이건 타르타르네요 아 몰라 망가뜨려 안돼안돼 안 돼. 복사야.. 복사를 했다고 복사하지 이따, <웃음> 이따, 이따, 이불 이따, 이따, 이따, 이이 이따, 이따, 이따, 이 나쁜 zona... 왜 불타? 제가 <웃음> <이렇게 끝났네요>. 네.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이따, 이이이이 남문어 표현이지부부하지마탓요 탓에. 다왜 탓에. 탓에. 탓에. 탓에. 탓에. 탓에. 탓에. 아무튼. 어? 응? 잠깐 어디 갔어? 아이고. 어? 어. 뭐 어쨌든 끝났네요 달아내죠. 예. 아자건 I don't k n o I d